스톤 크로스 워크 캐릭터들 메인 레슨 같은 것을 선물 드리려고 이제 영수을 마치고 나오거든요? 어, 좀 빠르게 선물 드려서 조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멈춰서 본인이 직접 따라 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타의 메인 레슨은 콩콩이. 우리가 속방송은 콩콩인데 콩콩이가 뭐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끼 뛰어서 콩콩 가는 거예요. 콩콩 콩콩 이게 좀 타이밍이 있는 비밀과 연습으로 이렇게 달려나는 거라고 이게 쿵쿵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안전점프에요 저게 저게 안전점프에요 안전점프에요. 안전점프라서 이게 승용으로 대처가 안 돼요. 승용으로 대처가 안 되면 그러면 뭐 따로 방법을 마련 하는지 안 되니까 무조건 잘 보고 맞거나잘 보고 찍거나 주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거를 어느 정도 상세하는 선택지 같은 게 그게 짜일라드라는 건데 짜가라드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벨리아의세명드릴때 상대방이 엉덩 누르고 사기 장난칠 것 같은 경우는 숨이 누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랑 비슷한 게 됩니다 내가 공격에 콩콩 뛰었 없어 나도 내가 가드를 하잖아요 가드를 하면 가드, 공격을 막았을 때 가드가 유지되는 프레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맞습니그 딜레이 니 공격에 밀려나가는 것 동안 그 모습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그 딜레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약자를 입력해 두면은 이게 장절이 있다가 모션이 끝나고 바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니 뭐...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그 정도인데 이게 왜... 이거에 대한 편법이냐면은 내가 콩콩이를 찍고 그 다음 콩콩이를 찍으려고 하면은 그 가드 딜레이가 끝나기 전에 그래서 모션이 나가기전에 콩콩이가 다음께 다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약자리안 나가요 근데 콩콩이를 찍고 장난질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콩콩이가 곧바로 되지 않뭐라그을 다시 안보기 그뭐 때문에 가드 딜레이가 끝나고 약자리나가서 그거를 잡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아, 다콩 아, 가다거 이거를 앉아서 먹으면 이렇게 탈퇴하고 이렇게 돼, 옆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찝고 들어가요. 겁나 아여기 그래서 앉아서 먹으면안 돼요. 서서 나와야 되는데, 서서 막아갖고, 이후 상황에 하고 싶은 걸다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짧게 잡아먹어요. 어, 이거 말고, 이거는 내가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때리니까. 이거를, 그래. 이렇게, 이렇게.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사기 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콩콩이를 찍다가 그냥 바로 내려가서 잡을 수도 있고, 저이후에 오버헤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얘는 살끼치고 싶은 걸할 수가 있어요. 콩콩이 찍는 것도 지방적으로막 흉가는 것도 해가지고 해야 요 발이 좀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순전히 묵묵하 보고서 막힌 곳이 인간에 그러면 그걸 막,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곡선으로 짤가드가 나온 거예요. 가드들은 그걸 어디로? 네. 지금 저 밑에 있는 거죠 죽기가 나왔는데, 원래는면 죽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이이 음. 음, 음. 보이시죠? 잡기하는 거 하고 카운터를 잡기로 이렇게 는이이전 타이밍이 있는 그럼 그렇게 돼요. 음, 이렇게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차피 예컨 평택지 있는 건 3번 까지, 니까 그정도는순식외시 간은 4번, 5번, 음, 또번 20번, 30번, 40번, 50번, 6잡번 70번, 80번, 90번, 10번, 1 1 이는 거로 덮치고 오버헤드를 올릴게요 오버헤드는 직접 찍고 바로 오버헤드를 찍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공을 깎고 오버헤드를 찍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짧아들이 왜 막히냐는 거예요 보이시죠? 오버헤드 같은 거는 확샷이야 보죠 짧아들이 올렸습니다 별로 엄청나게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가 한번 해갈게요 그리고 짧아들 하실 때도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기가이 아, 응. 보이시죠? 점고, 점더 보이시죠? 콩콩이를 세번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 위에 한번더 파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점 강을 파생할 수 있는데, 다른 기술만모르고점 강을 20번 가두 후에 승룡을 누르던가, 가만히 있으셔야지, 가드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은 제가 가드를 하는 분리예요 쩜담은 제가 가드를 하는 분리에요. 그래서, 얘 메뉴는 제가 카운터 맞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지막, 거 특수 케이스인 데이 짜이 가드를 하는 상대를 확실하게 만났으면, 제 카드들이 이렇게, 제 꼬리를 벗을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만나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안나으기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어, 랩소기가 베타에 1에 성전 살출권이라서 이런데다가 막 잡아먹는 걸 쓰기에는 베타적인 좀 리스크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홍콩이면 대충 이렇습니다. 홍콩 원리를 일단 이해하시면은 왜 이런 선택지를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시는 게 기다립니다. 딴건 몰라도 홍콩은 아주 이거 안안끔찔끔찔때 승용 누르는 건막 피하세요. 물론, 이게 무조건 안전 점프만 아니고 대부분 안전 점프만 하지만 이런 높이 높이 찍으면 짤가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콩콩이가 높이 찍히면은 짤가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짤가데가 이제 상대방안요 그걸 착지할말한 콩콩이를 찍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 높이 콩콩이 찍히면은 이그 후속 콩콩이가 공중에서 나오면서 팔을 자르거든요. 대신 이 경우는 명으로 먹고 있어요. 경우는 됐죠 중간 어, 완전 연속거드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전 연속거드로 들어와서 그러는데 애매하게 끊어서 그 비칠 수없니다 어, <목소리도> 음, 아, 네. 네, 네. 음, 이것도 완전 점프네. 내가 높이 뭐 뛰면은, 완전 높이 뛰면은, 팀워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연속하드라고 아마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음. 뭐, 다시 그 높은 면이 승 가능한데, 일반하면 승리 칠 거에 생각하고 안 점점 퍼기 때문에, 승리 울지 마십시오. 다만, 나루미안는 여기서 이거 말고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멘터죠. 한거 몰라도, 넌 각이라서, 이렇게 칠을 하시면 아니다넌각 많이 해게요 고 아.. 이거 는 아니고요 한번 먹고 강만 되는게 아니고 또됩니다 양은 좀 어려워요 그가주문하 추천 드렸을 겁같다 또 중요한 건, 몽환 카고라가 있으면, 얘가 그냥, 제타가 생명없다. 안전, 안전 콩콩이를 뛰면 몽환 카고라 떠주면, 은 뚫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일반 생명은 무적이고, 몽환 카고라는 무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타는 아마, 노아인 상대로도, 트링기 있기 때문에, 콩콩이 한번 얻을 수 있어요. 콩콩이 설명은 대충 이정도면 된것 같고, 음. 이런 생략들이 있 이거 제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가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충전도 있고요 제타 레이저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반통이 나름의 차이나 비탄인데 보시면 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나름에는 예상대로 함부로 원거리든 뭘든 찰나 가능한 거를 보셔야 할 겁니다. 음,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나름에있장에서 최종이나. 그냥 점프 띠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완전 배공칠수 있는 보다니가 이에서는 잘못 맞추기 전는 맞으니까 이 인천 보고 잘 맞고 하신가? 아니면 이렇게 이일났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뭐 찰나 정도 된는데 이거 보이시죠? 상세된 거. 이렇게 상세나는거 보이죠? 이쯤 거리에서는 이제 상세를 내도 괜찮아요. 아니면 충전하는 거는 이렇게 부풀요 이쯤 거리에서는 차호도 닿기 때문에 더 성립이 되는데 이쯤 거리 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보죠 그렇죠. 물론 충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품에 써서는 맞겠지만 보통 그렇게 충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괜히 간 품을 라 한볼도 걸려서 안정하게 이걸 위해서는 제가 한층으로 끼고 밑진거리까지 점프를 끼고 이정도까지는 점프를 끼어도 되요 이정도까지는 그 점프를 끼고 그 이후에는 한마디로 찰나 뭐 원돌이 두번정도면 하시는데 아니면 잘 눈치껏 다시 한번 점프를 끼던지 앞으로 윌리기 <웃음> 위서다 <이렇게 해서> <웃음> 하시는거에요 <웃음> 이제 이제 제타 주의해야 될거 이제 <웃음> A죠 그런거 이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알데스알데스가 얘가 누군지 이 되면은 이런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동칭이 벗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거리 어지잖아요이 상황에서 아마 얘가 찰나로 해도 잘도망칠거야 볼까요? 아예 추가을 하는 거 아닌가? 느리긴 한데. 어, 왜 제가 또잘못러 왔냐. 오케이, 최소 발끈 것 같은데? 오케이, 멀리 밀리고 도망치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추격을 할 수가 없어. 추격을 할 수가 없어, 요전하 나름에는 이렇게 추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깐큼하게 상대방이 이렇게 멀리 도망치는 되니까 뻔뻔하게 치고 도망친다. 그때는 이렇게 강정호 쪽에추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베스가 이렇게한 성격을 는그 옆층에 게 있어요. 자, 따라서 잘 보여주시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내가 도망친 다그러면단품을단는말 그 단품말 단서 수립하시면 됩니다. 음, 이거 말고는 이거 랩소디 정도인데 랩소디는 사실 대처법을 연하는 굉장히 어려워 진짜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어느 정도 연습이 쌓이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일, 음. 의도적으로 제가 설명을 제끼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랩소디가 성공해도 제타가 1회 탈출판 하는 거긴 한데 어그래도 이거는 뭐, 간사할 수밖에 없요 단계에서. 제타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제타. 제타, 제타, 제타, 제타 다음에, 오케이, 벨리알. 벨리알 잠깐, 추가적 생각보고 해 싶다는 요 벨리알 볼게요 벨리알이, 제가, 한번더본게 이제 이렇게. 이거. 이거 이 거. 이거 봤을 때 승룡으로 되는 게다 이게 풍선이 비슷한 원니다두 번까지 나가면 연속까지 기 때문에 승룡이 안 나가고 한번더어가 장난질 하면 이거 장난질 칠때 승룡이 나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들어가면서 음... 드릴게요 응, 음, 이거 만 중앙 손도이 잡는 이렇게 할게요. 자. 어, 어, 나 이거? 이거는 연속가드 되겠나? 연속가드가 되기 때문에, 제거는 승률을 한번눌어놔도 가드 이후의 후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괜찮 그렇죠? 아, 이아니중앙승이구 한 번만 찾을 수있겠 이렇게 승용을 잃어버면은 네. 장난들이 치면은 네. 장난들이 치면은 승용을 잡아요 근데 원강 네. 연속가드가 되는, 연속 되는 기술이라든지 원강이라든지 그걸 하나는? 잃러도리지 늦게 나가는거 보이시죠 뭐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야? 아, 뭐야. 아, 안 봐요. 이 그럼 이제 구상을 보고 눌러 봤는데, 어? 내가 캔슬 안 하고 이따까지 방황을 해럼그 이후에 그냥 스을더안 누르고 구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벌트로 추시여기다몇렇 한번 구상을 보시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밸리와 원전 가기 친구. 두번째, 벨리알이 장풍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걸 하기 싫은거예요. 보시면 얘가 장풍이 파생일장이 아니고, 장풍이 파생기를 하려면 얘가 히트가 나오에 이게 일반 장풍들은 거의 4니터짜리이기 때문에, 그걸 파생 으로 맞추면, 되지? 맞기 직전에 파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직전에 파는건 보이시죠? 대신 얘 그.. 이런데서 받기 직전에 파쇄하는것이 이런식으로 살수있는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 이거는 가드가 되면, 나두면약간물리 라고 뜨는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대처법을모르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기로 치워져 있어요 나오는지 모르는 줄 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시트가 가격은 되기 전에 파생이 되거든요 제가 안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걸 누르면은 파생 장난질 치기 전에 캠, 이제 그걸 툭 쳐서 끊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요 보이시죠 이장난질은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어차피 저거 이렇게 잘리면 좋은 기준 아니기 때문에 예, 장난 많이 안칠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커다봉 뭐 아, 예. 아, 예. 이렇게 모래도 걸어있는 중요하죠. 밸리알이 그 다음에 사기 치고 뭐좀중징이 뭡니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예시판도 안 나오고, 이 이렇게 돌아 수도 있고 아, 넘어 수도 있고, 아, 예.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 이렇게 이렇이게렇게이이이이 서지또한 멀리 떨어지고, 변경깔리는거지 이거, 이거는 순전이 벨리아이 유저 얼마나 순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성리할까라어관어가급격하게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또잘 찍는 수밖에없습니다 이제는 그쪽에서 붙어졌 왜냐면 완전 점프기 완전 점프요 오케이 e s s t i s is, I g s s t h i is i s s g i s 이거 어요 어, 이아좀 삭제해. e h i s i g i s is, s 보이시죠이 이것도 안전 잡 이것도. 쭉 연속으로 나가려는 선택지를 보시는피하시는게 좋아요. 뭐변량이 거나 해도 이제 분명히 이 너무 많아서 경에해결해야될 본인이 때리고, 나 아, 본인이 때리고. 앉아서 가들이걸 앉아서 가더라도. 나름 애가 약간 볼린것 보이시죠? 벨리알이 유리해요. 이거 한 다음에 뭐내밀면팔자려요 내밀지 마시고. 어, 중고토리 학생용 은고 비슷하고, 방생용은 비슷한데? 붕부터 있다는 게 주의가 요 이거. 중고투리 옆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올 때 트럭탄이 생기고, 가드됐을 때, 벨리알 유리. 그래서, 어, 가드를 왜으면 이렇게 막 연결할 수 있는 걸가 봐. 하고, 하잖아? 얘가 유닛니까또 짧게 긴장받아그 가드를 하자. 가드를 하면 가드가 굵으면, 그 다음에 뭐나올까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알려드리기 포장같은 거같은 그래서 중인 요토리아는 현드가 이르기 때문에 막은 다음에 그냥 승용을 내주시던지 그게 아니면 완전 히잘 그거 잘 카드를 하시던지 뭐 커져나오면 어, 뭐 점프해서 넣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벨리알은 뭐.. 경험, 이제 두 분들 경험 안좋은하 해보셨기 때문에 한이 정도로 할게요. 벨리알은 여기 정도고.. 이제.. 그 제가 보릴수 있는 내용들을 뭐.. 그랑면 이제 경험해보셨고.. 아.. 기타는 근데 이건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나도 선생님이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는 것에도 선생님이 해보셨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가능할 거예요. 조이, 조이가... 조이는 어떻게 든지금 어거지로 해도 빨아서 보여드려야 된다. 조이는 좀 듣기... 근데 얘가 소화물이 있어요. 와이번이 아니라 소화물이 있어요. 소화물... 얘는 딴걸 다시 풀어봤어요. 딴걸 다시 싶어 보는 거예요. 어요 이거는 A 레이더 이거 있어요. 근데 구독차, 구독차가 있어요. 뭘주아야되면은뭘 위아 세르면니다 위아 면은뭘아 세르면은 뭘 위아 세르면은 뭘 위아 세르면아 세르면은 뭘위이 세르면은 뭘 위아 세은뭘 위아 세르 이거 아세르면가아 세르면은 뭘위면 얘가 한번 짤로 쳐내도 그 다음에 후속타 레이저 붙는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오버헤드 들어간 다음에 후속타 맞으면 그래서 콤보 안써야됩니다. 그래서 딴건 몰라도 우간다에 이거 레이저 뜨면은 이거 잘모오는거 같으면은 이거 막다가 서서 맞으세요 얘는 이거 뚫려면 오버헤드 아니고 이렇게 막을 잡는거 같요 허선마그화는 이게 후드타이뚫리기 때문에, 네, 그게 요 예, 굉장히 좋아요. 네, <목소리> 요한거는뭐야안서 예, 막다가, 이거 <목소리> 서이즈들어와는이 <목소리> 그 레이저 나오잖아 맞다가 서들서이되 <목소리> 여기 네, 포인트에 어, 네. 본자세잘몰라서 조이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딱 하나 일단은 이거 딱 하나 그 외에는 조이 캐릭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 연습하기엔 조금 시간이 빡빡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것만 잘 막으시면 은저희는 반절 정도 막고 들어올수 있다고 봐야죠 음 오케이 저희는이정도 소리치 소리치는 전점초청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거보여드리까 소리치 왜? 소리치. 소리치. 소리치 하면 생각해야 될 게, 이거. 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얘 강경호 소울 한 다음에, 딜캐를 이걸로 딱 뽑아야 되죠. 강경호수알 집어넣고 반격설정으로 이하축을 눌러볼게요 가두 반격으로 이하축, 강이하축으수이시죠시 오케이 커뮤시 떠요 아, 나는 어느 거리에서 다 깠어. 터니쉬, 뜨는 거 보이죠? 터니시는 자, 뭘 해도 무조건 다들 안 되잖아. 이게 가능한 일은 는강아치의 실험이 B프레임이에요. 최, 약, 아, 조금 느린, 짧은 시간실험프임이거인데경호설이 지금 뜨기 7프레임이라도 이다 잡아요. 그냥 당연히 잡고 좀더 풀어 잡겠지. 뭐, 동화들은, 간경화저이든 하면은 무조건 그거 치고 딜키가 되기 때문에 동화소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또 이게 내가 어소리치 특징이 있으면 이거 이게뭐염머슬이니 머슬 머 머슬 줄이, 머슬 풀이 데미지 들어가면 이제 출판에 이 파생이 되거든요. 이게 경화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 폭발을 시켜도 안 시켜도 어쨌든 솔직히 유리기 때문에 이제 네. 일단 함부로 동호수 박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플리츠는 캐릭터 특터가기세를상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뜻은 없요 <놀랐> 보시면 가드댕지 굉장히 요 그래서 토니 보통 크나마에 이제 타고 부어오이게아니 가드댕지가 쎈요 추천드려요 저는 나중에 추천드리면 찜벅이 된것 같은 토니츠가 하고싶은게이렇게 좋을 게같 강도 보시면 강도 저희가 사거리 한계가 있고 그런 도 마찬가지예요 입진이요는쓸수 있는 게 중노클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노클선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용기은원커버로대처할니다중노클이워로 이거 스쳐 이는게 벌린다 그러면 그냥 승인만 <놀라> <원크 오벌> 무원커버로무시야요 <무시, 놀라> <원크 오벌> <놀라> 막으시면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걸 줄여서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두 번 못하자면 모두 비슷한 거 하여서 휘적적이면서 이렇게 막 끝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시면 그 뉴비 분이 굉장히 실력이 풀어나신 거지 그만큼 이제 그러면는 그쯤 되면 이제 서로 심리가 엮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각질을 이제 쟤네들이라고 할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30개가 나거아 그리고 충전이 면 토치 위에 강으로 쓰면 어떤게 토지강으 이게 요리 인데 약으로 쓰면 아 르메아가 요리 그나토지가분리약전기리 중성리로 내신 요리 강으로 찍으면 어쨌든 요리 그리고, 그리고 보통 토치들이 거리 벌려야지 쓰는게 이거랑 이건게 어, 이안녕로 안녕, 원녕 안녕, 안녕, 안녕, 안 톡톡톡 톡톡안이게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일어 안녕, 안녕, 안녕, 아니면 이거, 달걀 앞으로 달걀이로이 것도 있거든요. 저그렇충 이제. 그리고, 아 맞다, 얘, 예. 오이. 오이. 오이, 얘 예. 오이가 생각보다 빗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세게 찌있도막 오이스. <목소리> 이거의 경우는총 데미지가 2kg 남있고그 사이 딜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은 아예 안맞아서더 아프게 뛸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타도 만약에 일타퀴 뒤에 비밀러서 막았으면 피했으면 톡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다 뒤에 비로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보 6명 정도는 잘 안나오니까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깃대려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 물론 이거는 경험을 더쌓이드경험 될... 쌓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은 거 정도니까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안돼요 아, 그 이제. 퍼시벌 퍼시벌이 e p 으로 s i b 되면 Possible. p 는 s s i b l e p o s s i 시 l e p o s s i 들으셨을테니까 이설명좀지킬고 왔는데 퍼스벨 탁월 굉장드웨이가 이거는 원당인데 원당 교육으 팀쓰를 안하는 행실 안니 이거 보시면 나름의 일이잖아요 자 아, 제가 을느 이렇게 보이시죠? 안전 원대는 아무도 보이시죠? 근데 승명이도필요 없어 요원강내리는면퍼니쉬 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 포스벌이 원무르고막 이렇게 원당 퀴좋퀴좋한다 그런 걸로 잡아주면 되는데 보통 사이로 포스벌로 일으로 이렇게 DFP를 해요. 을 해요 DFP 캠틀로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이 그이에 상황이 동생이기 때문에 딱히 방황질기 때문에 엄청 불리하던 게 아닙니다 하지 원당이 그렇게 안 써요 원당이 진짜 완전 멀어서 원당도 자기가 공격다직품이 이렇게 대니는 거예요. 보통 그 포수포는 토슈. 이게 전진성이었어요 전진하면서 찌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치가 됩니다 응. 보이시죠생 길어요. 많이 길어요. 생각보다 그 이것도 가져대면 이제 나이면 무리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막한 다음에 얘가 가만히 있는 건아니다 이렇게 있는 거를 중이한서 주는 게, 중중야그 이거 말고도 이게 점프. 이게 공중전이라는 건데, 벨리알 네. 점프겸엔비 그런 걸공중전으로고그는데는그 정도로 양심이 없진 않고요. 다만, 점프기에는, 이제 이런 걸 잡으려고, 승률기을눌고 이렇게, 이런 승률이 잡히는 게 좋지만, 이런게 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가 갑자기 쫙눌러버리데 보이시죠? 갑자기 공 조금 다0개올라서떨어지서승용한다 이렇게 한번 붙이고, 이 머리 깨질 수도 있으니다 알아두셔야겠다. 그 다음은, 이제, 어, 이제, 기분이에요 스쿨 데려가는, 이제, 언더템 걱정이거든요 이거는, 몸무 예상을 하고 도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고, 알겠도니하벗나면 나중에... 나 예전과 다르게 이제 그시동이 굉장히 느려져 있어요. 그니션 자체가 느려져 어요 아예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순간까지는 거더라 그래서... 뭐였어? 저 정도로 네트가 안 빠지게... 찢을 일이 굉장히 커거요 이거 잘못하면 개가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장의 무기 느낌을 줬던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단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수제를 맞으면 홀모가 되는 상황이니까 쏠걸이니까. 나쁜 건거니 알아두시면 같아 그리고 이렇게 그 야발이는 주의하 기능이 중요해데 이제, 한번더얘하면 야발등이 하는 거야. 야발등이 뭐냐면, 계속 이쯤에서, 야발이가, 하고 예, 타고, 예, 그러니까, 타고, 이렇게, 계속 뛰어 옛날에 이게정말 뚫친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 뚫는 거 모르는 거야. 똘똘이는 아주 좋은 거는 나루나는 쉽지, 굉장히 쉽지 않아는나 다른 킥보다 편한 돌을니다 그런건데 장풍 나라 찰나로 잡아먹을요 굳이 경찰은아니었을거예요 점프게만 들고 이렇게 딸이 로나보는데 자, 괜찮을 쓰세요. 이제 피 뛰어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병보드 났습니다. 보존났습이 정도가 되어서 이 장풍이 앞두르기로못 피하는 장풍이 있는 대신에 밑바닥에 판정이 뚫려져요. 그래서 피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빽듬프해야요 그니까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일단 크시벌이 어, 포싶퍼 하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 마지막에 일단, 포시어요이펼치중는게 뭐가 있냐면, 얘 기술 중에 이런 게있어요 행진. 이게 행진용라고데 이렇게 밑으로 줄 수도 있고, 내려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공권이라고 하죠, 이거. 근데 보통은 행진을 강으로 쓰게 돼요. 그래야 발동이 빠르고 효과가 좋거든요. 강으로 쓸 경우는 이제 일단 트윈이나 스탭을 쓰게 돼요. 이게 예, 슈나이덴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 빠르죠? 네. 대통 빠르죠? 네, 예, 하단이니다 심지어. 하단에서 안 껴서 막아야 되는데, 대신, 옛날에 저거 막큰 것도 되고 난리 쳤는데, 이제는 난리 쳤어요. 저거가 주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어차피, 네, 예. 슈나이덴 들어오는 정도는 없다라고 수치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게 마하트라는게 보는데 아마 좀 이제 팀이 파시벌도있을예요이거 보이시죠? 나름의 약간 분리예요 모션이 너무 커서 진짜 엄청나게 하고 사람들이 다들 이게 파시벌 비리라고 생각하는데 분리가 아니고 파시벌 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약자를 비리면 파시벌야간한테춥힙니다 저건 오 저걸로도 쉽다하 수진감의 승리. 수진 기준감의 승리. 저는 저게 모션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 팩트 뜨기 전까지는 무조건 떼어주세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뜨는 거 가능하나요? 그치? 어, 찍기 전까지는 무조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마하 가드를 하나, 요 얘가 편집은 1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뭐 얘의 예, 승무전투입니다 이런거 아.. 뭐파시벌도 대충 필요한 내용을 대충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캐릭터들은 다 골라서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물론.. 아예 못 누르는 애들.. 아..맞아.. 렉테라.. 렉테라.. 이어인데 기술 좀 보시면 알것 같아요 메테라, 탈쇼르테리어, 메테가 기본기가 보시면, 화살을 쏴요 그리고 기술도 화살을 쏴요 저는 화살을 쏘는게 밑으로 쏘는게 있고, 위로 쏘는게 있어요 지금 이 속도 차이가 나는건 약중 차이요 약이는 전진 속도 느리고, 중이는 빨라요. 여기 보시면 벨리얼처럼 강약, 약중령 차이가, 기일이 특약상 중차이. 이렇게. 그리고 또 얘는 이제 특수한 게 뭐냐 면 공격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을 보시죠. 이 이기 있으면 각별에 달아보면 악원을 파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잘 누워있는게 뭐냐면 이게 특수죠 배퍼라는 거. 는이공중에서나지상에서 시동을 잘번쓸수 있어요 지단에서 시동전부못쓸수 있고 공중에서 한번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 <웃음> 옆에 쓸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나도니아 상대로, 나도니아가 메테라 상대로는 좀 굉장히 경험 차이가 많이 갈려요. 왜냐면, 나도니아가 이런 상황 되면 하는데 보통 상이가 상하잖아요. 제카 예, 제컬을 씻고 들어와. 제카을 이렇게 해서 찰나가 얘가 끼는 그 빛을 그어요. 메테라 뭐 찰나 후디를 메테라가 핏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테라 상대로는 찰나 함부로 쓰시는 건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대신 메테라는 생모기가 또, 굵기가 없어요. 그래서, 트면은 나르면 주의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굽는 게 어렵잖아요. 굽는 게 어려워서. 굽는 나루미아가 메테르 상대로 가장 편하게 접근할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이게 에테르실이라는 마비거든요. 이게 무슨 입장이냐면 이렇게 때려요. 이거 굉장히 맞으면 아픈 거야. 보이시죠? 까드백도 떼요. 근데 이 덜에 서해서 보통 이렇게 다까요 이쯤 거리에서 막 이거 날리는데 내가 가절만 붙여요 가절만 붙여요 그러면 이제 얘가좀더 압박을 수원하게 맡았나 얘가 어디로 유도하려고 그렇 나비를 까요 이렇게 오는거 날아오는 장풍 피해도 후에 나비 걸린 거에 걸리게 보이시죠? 이렇게 깔려있는 나비에 걸리게 막 뜬단 말이에요. 이때, 나루미아는, 네. 그냥 간단하게, 위에, 네. 어, 제타, 알베스, 그 찔렀다가 찔렀다가 멀리 가는 거 있죠. 그거 뻔뻔하게 쓰는 거를 잡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런 거 쓰는 거 보이면, 바로 강품을 강경화수로 다가시면 됩니다. 예. 네. 이게 생각보다 그들이 길어요. 그래서, 음, 바로 쓰면은 모르겠는데 알아봅시다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좋아요 나비 끓는거 보고 이렇게 한방에 죽여버리시는게 취미입니다 나루미안은 름 아니야, 매페장으로 나비 딸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평단기라고 하면 이렇게 밀어드립니다 상단기라서는 하단판장이 비어요, 밑이가 그래서 이거를 잘좀 이부적으로 노려야 돼요, 이거는. 성공이 좀 힘들긴 한데, 그리베좀 노리셔야 되거요 아, 그거였었네. 뭐 1번가 가능해요 상대방이 3단계랑단기라4단기랑4단계 같은 하는거3단계라생각하는아 너무 여름은 좀감기당으로 감기라 서각서 빨라서 그런건 같은데 이렇게 기라생각하는 치면은 아, 아, 아 반대치면은 완전히 이런 메트라가 있는 건 아마 이것만 쓴 메트라가 있는 리는 없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대치전을 걸리란다 걸리려면...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하다가, 어, 오케이. 이렇게 최소한 동지 카운터, 둘이 솔 카운터 넣고 넘어지더라도 거리를 좁히셔야 돼요. 그래야 나그네아가 얘한테 싸울 수 있어. 이왕이면 이제 아예 허베 궤도를 트멀로 벗어나신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이 원리에서 한 갑자기 확 하고 강트멀로 다녀가서 잡는 게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하든지. 태렇면서도잘못 <웃음> 잡는 편이라서 상대에 이 깜짝 놀랐죠. 얘 아마 좀충전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캐릭터 간단하게 나루네 입장에서 뭘 눌러야 돼. 캐릭터로 주의하는 조기몇 가지만 뽑아서 하면 될것 같아요. 전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루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누르면 좋은지를 제가 겪었던, 겪었던 걸 바탕으로 끊어드렸는데 한번정도다 봐주시고, 한번 정도 직접 본인이 눌러보세요. 그 캐릭터 트레이닝에서 해가지고, 이해가 이렇게 꽤도움 좋겠지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벨리얼, 원강 하는 거. 아니, 면 특히, 제타 짤 가드. 이런 거는 본인트레이닝에서 직접 한 번씩 눌러보면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금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